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퍼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가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결국 나쁜 결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핏은 11프로그램 스쿼크 박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이 나쁜 결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거의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언제 어떻게 그런 결말이 나타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5년 푸드옵션을 살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상화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퍼핏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왜 알지 못하는 것에 장단기적 입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퍼핏의 이런 발언은, 전날 나온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의 입장과 대조된다. 다이머는 지난 9월 가상화폐에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한때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4개월 만에에 출연해 그렇게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블록체인은 진짜라고 말했다. 이날 퍼핏의 후기 구도도 이벤스로 압축됐다. 퍼핏은 그레그 아벨을 비보 홈 부회장으로. 아지트 자인을 보험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고 밝히며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승진함에 따라 버크셔 이사회의 인원도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버크셔에서의 에너지 부문을 이끌어온 아벨은 퍼핏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며 버크셔 사의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자인은 1986년 퍼크셔 보험 그룹에서 시작해 내셔널 인데미티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퍼핏이 지난해 5월 14회의에서 누구도 자인을 대신할 수 없다며 자인은 퍼크셔에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줬다고 시켜세웠다.